아무튼 예 저희 오늘 어쨌든 이렇게 저는 슬리데린 어, 입고 왔고 헤 왔다 그리핀도어 그리고 우리 슬리데린 둘에 그리핀도를 하나 어, 오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밑에 니삭스까지 네 <웃음> 어 그리핀도르 근데 아, 네. 그리핀도르가 제일 좀 맞는 것 같아 어.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라 종아리 걷었으면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아 진짜 한번 걷어차보고 싶어 로우킥 카 날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지 <웃음> 어, <이제> 공중을 딱 <웃음> 어, 떠가지고 호철포다 어, 맞아 <웃음> 어, 그럼 바로 그냥 파운딩이야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웃음> 아, <웃음> 빅스비에게 루머스라고 하면 불이 켜진답니다 아 진짜로? 루머스 마이 <웃음> <바이> 병 <웃음> 루머스 가게들 알려주고 있네 <웃음> 빅스비? 하이 빅스비? 빅스비 어떻게 실행시킨? 빅스비 그.. 픽스비! 키 동시에 눌러서 픽스비! 뭐를? 픽스비! 위아래거 픽스비! 동시에 꾹! 픽스비! 픽스비! 어... 픽스비! 어... 안, 안 되는데 빅스비! 설정을 아예 놨나보네 픽스비! 응. 맞춰 <웃음> 루모스! 오! 오! 루모스! 루모스! 이제 없어! 녹스! 보여줄까? 녹스! 시리야 네! 스비 여기 있어요! 루모스! 오오! No? 됐어! 됐겠냐? <웃음> no? 아니 사실은 제가 후풀푸프 옷을 입고 그다음에 빗소리가 레번클로 옷을 입으면 사실 완벽한 건데 근데 후플푸프랑 레번클로가 인기가 없어서 옷이 없어요. 옷 사려면 되게 좀 고생해서 사야 돼. 어 느리게 와. 어좀 느리게 와. 해외에서 막 천천히 와. 어 그래서 그냥 에이 슬리데링 가자. 어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게 뭐냐면 속편으로 나온 그 후플푸푸이니 주연인 영화 있잖아요 신동, 어, 신동사! 신동사 취소하고 해리포터 죽음의 성불 그 뒤에 이야기 또 있거든요? 음. 그거 만든대요 응. 수디는 지금 9화 4분의 3 승강장에 꼈다니까요 벽에 <웃음> 예. 다리만 나와있어요 구조당하고 방, 있어요 지금. 다리는 지금 런던 지하철역에 있고요 상관심만 지금 나와있거든요 거기 껴가지고 예. 기차에 딱 타야 되는데 거기 껴서 이렇게 못 탔어 약간 갈간이다 보니까 어, 좀 마법도 지 그냥 배우고 싶은 대로만 배워서 아 그리고 원래 2D가 믿음이 없어요 볼트모트도 되게 슬픈 어린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볼드모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건다 그리핀도르 때문이에요. 아님, 볼드모트는 어. 그 순혈에 되게 미쳐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원래 이제 그 고아원에 있다가 나는 정말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난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걔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쓴 거지. 음. 근데 그러니까 사실 고아원에 있는 현실 세계 애들은 좀 미친놈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 미친놈을 했던 거야. 음. 근데 이제 이제 알버스 덤블도어가 개를 딱 데리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이제 허그와트데려 와가지고 이제 아 나는 마법사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 유년 시절에 걔네들한테 다 왕따 당하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걸 풀기 위해서 걔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럼 그들이 개 머그리 뭐 개들이네. 하여튼 인간들. 어 뭐야 이거? 9학년. 야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5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감 위즐리 교수 위즐리 교수? 위즐리. 네 위즐리 교수 어, 어, 오 위즐리. 위즐리 론 위즐리인데? 맞아. 아, 아 그런거야? 그 원래 사실 가족 되게 좋아? 어그 어. 가족 미쳤음아 그래? 오야 이거 우리 와. 어떻게 할까? 이거 여자로 해야 돼 남자로 해야 돼?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이긴 사람이, 사람이 정하기로 하자. 그 하는 걸로 하자. 그래 이긴 사람이 커스터마이징한다. 어, 커스터마이징 안 내는 이긴 거,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잖아. 왜 계속? 아맞네아 <웃음> 연습판 연습판. 아니 이 사람들이 연습판 <웃음> 연습판. 첫 판은 연습판이야. 아니야 아니, 처음이야. 야, 둘이 뭐, 뭐 사기꾼이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사기. 분명히 <웃음> 묵지찌였는데보보 <웃음> 말이. 아 연습판이지. 안 내는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게 못하네. I am indeed a student that I could very. I'm eager to get to Hogsmead. A few cobwebs. n That was quite something. I am indeed a student that I could very well be able to help you. 옛날부터 약간 저음을 아, 네. 하고 싶었어. 요 캐릭터 이름은. 차일드. 차일드요? 차일드? 차일드? 언 에듀케이트. 왜 갑자기 차일드야? 그냥 기억이 나. 서 성은? 성은? 언 에듀케이트.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생겨는건 <거> 유니세프 밖에 없어. <웃음> 언 에듀케이티드 차일드, <웃음> <웃음> 교육받지 않은 소년. <웃음> 가방끈이 짧다. <웃음> <웃음> 기숙사는 마법사로 할게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아나 눈에 뭐가 들어갔나? 왜 이렇게 찔리지? <웃음> 와. 새딱 <웃음> 저러는데. 멋있어. a 아, it appears we are almost ready to depart. It's a 아, 아, pity we didn't have a bit more time to spend on spellcasting. I presume you've been practicing the spells we worked on. I have, Professor. Well, I'm quite sure I've never seen anyone take so quickly to a second hand wound. You'll be a force to be reckoned with when you get your own. <Thank> you, professor I appreciate 아, 아, t h 아, 진짜... Oh, well. Oh, e l i z g e o r Glad my rather cryptic description of our location did not thwart yeah. your finding us. I've aberrated to one more one. vaguely defined destinations than this. <laughs> Though I confess I may have miscalculated slightly on my first try. <laughs> Gave quite the fright to some t h e a t e g o e r s in the West End. <laughs> hmm. It's been much too long. When I received your owl, I must uh, say I... Best not speak here, e l i a z a r Here. Of c s not speak here. Why don't we speak only e o Hogwarts? We have a start of term feast and a sorting ceremony t o g e t t o a wonderful idea. As long as your young charge here doesn't mind <me> tagging along. Not t a l After you. After you. ages since i v been to the castle. Oh, boy, o h f e o s I'm o i n g o h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보여요. 죽음을, 근데 죽음을 본 사람 자꾸 말 아. 뒤에 가 있었어. 오. 야, 씨, 감성 엄전 진짜? 나 눈에 뭐, 진짜 영화 같아. 몰라, 반짝이 막 웃나 <웃음> 보이 화장실 가봐. 안 돼. 갑자기 웃나 보여. 눈에 들어간 것같은데 아발란치 아발 c 치 e a v a 가요 아발란치 나오지 않았어요 아 e Avalanche! a v a 게임 아발란치아발라 l a n c h e a v a 아 a n c h e Avalanche! l a n c a c h a v a h e Avalanche! Just 아니, 네. And who is your traveling companion? 야, 아, you? Yes, sir. I'm 아니? starting school as a fifth year. 너무 지적이야? How extraordinary! It is indeed. 못 no one of the faculty has <놀> ever heard <놀> of anyone <놀> being admitted <놀> to Hogwarts so late. <놀> <놀> <놀> What have I? <놀> Of course, as the other fifth years 그래. will have been honing their magical skills for four years now, I would have asked if I could get our new student up to speed a bit before the term begins. Well, you couldn't have asked for a better mentor. Professor f i l i is not only an 맞아. exceptional 어, teacher; 맞아. he's 맞아. also a remarkable, oh, also mm, a remarkable i n d s v i d u a l Mr. Mr. Osprey is so prone to flattery. I dare say it's one of the reasons he's risen so far at the ministry. 제어때요 괜찮아요? Have you seen this? 어. 오! 고블린. 고블린도 체온학이죠. 체온학이죠. 미리아미 마지막으로 보내 준 거야. So to keep it safe.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 앞에서. But it is powerful indeed. 3. 아, 그런 거야 지금. 저기, like 저기 주인공이 지금 그렇게 나이가 아, 적은 참 거야? 참 아닌 같 5학년이니까. 아니, 아니, 6학년까지 좋아요. 있지 않나?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조숙해? 어, 영국 나이 15살. 아, 그래? 어어. 어. 음. 거의 한 23으로 보이는데? <웃음> 고등학생. 아, 7학년까지 있나? 아, 그래? 근데 7학년이 아예 저걸까? 아, you... 뭔지도 okay. 모르고 저기. Okay. 뭔지 적을... 우와! <웃음> 반 그냥 잘렸어. <웃음> 용이 다녀요, 저기는. <웃음> 미쳤다. <웃음> 우와. 우와 몇 마리야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저거. 아 죽음을 보니까 <웃음> 보이는 거야 이제. 미친. 야, 어떻게 하려 그래? 쏘 <웃음> 어, <오>, 브레스. 우와 <웃음> 야, 야 저기는 저기 마수 어떻게? 죽었지. <웃음> 아줄건 줘야? <웃음> 오늘 괜찮았어? 와와와와 와아! 와우! 연출 미쳤다. 정글 누가 키웠냐? <웃음> <웃음> 정글 누가? <웃음> <웃음> Are you alright? <웃음> y o u e hurt. <웃음> <You're> hurt. <웃음> Perhaps a bit. <웃음> Take this. It's w i g n w l d Potion. That stuff l right you n o 해리포터 아빠가 아리포터 가문에서 만든 거 아니겠지? 해리포터 가문이 돈이 진짜 많아요. 어... 근데 그게 포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 가문 사람들. 아, 이거 지금 패드로 하고 있거든요. George. 이거 괜찮다. I can't it. 네. 어, 어, 어. What the hell got into that damn thing? Attacking a carriage mid-air? i l l never. Professor. 아... So, 파터 이렇게 t o always h a p i t p a 아 근데 외, 외국인들이 특히 어 잠깐 오한 20대 같아 보이는데? 하면 10대를 오케이 나도 해볼래 아저씨 아. 저 둘러볼게요 아 나도 해볼래 어. 와어왜 <웃음> 안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봤어요 다시 ㅋ 시 ㅋ ㅋ ㅋ 키. ㅋ ㅋ ㅋ 스아 포트키로 이동을 한거구나 어 맞음 이 이제 사람들이 동하만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웃음> 그러네 미리엄이 어쨌든그 열쇠를 준 이유가 있었지 아, 니 무슨 사람도 같이 가? 넌 여기 있으려면 나 혼자 Let's 갔다 올게 해야 되는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지금 <웃음> 세월에 흔적이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중, 아 그러고 그니까 중상에 저기 막여래서 절벽으로 떨어져봐 어떻게 되나? <웃음> 절벽으로? 안되면 안되네 왜 그렇게 돌아야 돼? <웃음> <웃음> 너무 어지럽워 <웃음> <웃음> 아니지 <이제> 실제 중삼 중상. 실제 <웃음> 중삼에서 이미 울고불고 있는다고 엄마 보고싶다고 <웃음> 아니 마법 있는데 또 그리, 저렇게 올라가야 될까? Yes. A 어, 아, powerful 너 별로... magic wielded by a r a r e e m s to be able to c h a m 마법은 점프하는 그런 거 없어? 어, 비자루가 있어요. 그 점프 그런 거 없이 할수 있는 건 도사. <웃음> Hogwarts Castle was built by and is itself a stronghold of that ancient magic. I don't know where she came into possession of the port key. but i am e a c i o the r h ah t h 우리가 미리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아, s your wife searching 아, no. for n o lost magic m r wanted to understand 야, why What really matters is the one who wields it. 어? 어? Is that ice? It's not cold enough here. It appears to be a sort of enchantment. Someone wanted to block this path. Let's see some of that one. o r it's fine. Focus on the center. 중에 지금.. 오아 그니까 러 지가 안하고 중3에 시키는거야 아 요고야 오 요것만 그냥 톡톡 누르면오 아.. 아 요걸로 요걸로 오우감쪽이야 뭐야? <웃음> 아 이렇게 하고? 아이아렇게 아, 아, <웃음> 아.. 그걸로 거야? 아 요게 자동으로 한번톡 누르니까 다 찾아줘 자동으로 대삼을 그래픽 하나는 진짜 죽여준다. 아! 아까 어떻게 뛰었어? 아, 이렇게. 아. 교수님. 을 교수님 무섭나요? 아 서로서로 하여 민가들이 좀내교싸서 <웃음> 하면 되잖아. 그럼 뜰 텐데. 오! 이 바람이 날아가지 않겠어? <웃음> <웃음> 오! 와랩 고치는 중. 우와, 너무 멋있어. 랩하가 고치는 중. 신동사에서도 고치는 거나오는 물건같은거 깨트리면 랩파로로 고쳐 음... 그래서 그 해리포터에서 해르미언느가 oh 그 해리포터 안경부러졌을때 고쳐주려고 어... 랩파로 이거 좀들고쳐졌는데 <웃음> 고칠거면 다 고치지 기능만 하게끔 <웃음> 기능만 하게끔 자꾸 나보다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p e c t they valued their privacy. That pork led us here 아 예언자 <웃음> 방금 a s o n <웃음> <웃음> <호잉>! <웃음> 어 이게 대한민국 중산이지. <웃음>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왼쪽으로 길이 이쪽에 이어져 있지 않아? 아 그러네 그러네 미니맵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깐족 깐족 깐족 없어 이 해볼래? 아, 오케이. <웃음> A. 하면 띄수 있어. 아 oh, What block. What's this? Whoa. Whoa. Cold Toro Picho. 뭐 누구 왔다. <웃음> 어, 아, <웃음> 뭐야? <웃음> 갑자기, 아 뭐야? 아 진짜 <웃음> 우와 나 소름 돋을 뻔 했네. <웃음> <웃음> 음. 이런. 우리한테 안 보여. 조사기. 조사기. <웃음> 나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우리만 빨려 들어. <웃음> 몰라? 몰라? 그래? 어, 야 바뀌었다. <웃음> 뒤가. 왜? 아, 아 어? 뭔가 으르렁거리는데? 소리가. 이거 고블린 깨우기래. 고블린이 있나 봐요. 아, 근데 까그 신문계사에 고블린 나왔잖아. 어 아, 어, 은행, 거긴가? 여기 거긴 은행이다. 거긴가요? 아, 고블린 은행어. 어, 아 어, 아, 아, 그린고트. 음 우와. 그린고트. 여기 고블린들이 하는 은행. 이야그고블린들은 어 <웃음> 금화를 좋아하잖아. <웃음> 진짜 영화다. 아 그래픽 봐 미쳤다. 와 근데 구분 저게 선하게 생기지 않았나? 맞아. 데카. 되게 못되게 생겼네. 못되게 생겼. <웃음> 존나 못되게 생겼는데? 어, <웃음> 갑자기 <말해>. 갑자기 못되게 <웃음> 겼어 <웃음> 역시 자다 깬 사람이. 이빨이 뾰족하네. 근데 음악부터가 진짜 영화다. <웃음> 응. Welcome to g r v a u l t NUMBER 12, I presume. <웃음> PRECISELY. 일단 모르는데 그냥. Uh. THE KEY? Mm? Oh. THE WHITE SPORT KEY? OH, YES, OF COURSE. 뭐가 있을까? THIS WAY, THEN? 헤리포터의 방에는 헤리포터 거기에 금화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기서 몇 개만 들고 거기서 그래서 그 거기서 그 되게 큰사람이랑 같이 간다고 그래. 보스 아, 대기 아큰 사람? 아, 여자? 아니 남자, 남자 해그리, 해그리드랑 해그리드, 해그리드랑 같이 해그리드. 하는데 해그리드가 너의 부모님이 너한테 재산도 물려주시고 갔을 것같았니 음, keep your hands inside the c a r s 돈 진짜 없었 그래가지고 론도 사실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인데. 맨날 어 먹을 거 제대로 못먹으려고 봐요. 한 개만 사야겠지. 런데 거기서 회리부터 봐 주세요. 오 어, 진짜 인팩 이게 이렇 나와요. 이렇게 요 멋있어. 아, 근데 유니? 유니버설에서 이거 했던 거 같아. 아, 그래. 어. 근데 이거는 만들 만하다. 뭔가 구조가 네? 그 o u 열차로만들기좋겠는요 these 서 t h e l o a t s that were p a s 멋있다 was c o m m i s s i o n 는마법사가이 있었죠 VOT NUMBER VOT 12 MOMENTOUS DAY uh, ON YOUR WAY ON YOUR WAY <웃음>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잘 먹어요 흐흐흫 좀더 Professor, the ombud that God was wearing was glowing. Like the glow you saw on the porky container? n o t darker. I saw that same glow on the dragon's collar. Yeah, what was that? We were just wondering about that. Yeah, y o r e not done. He's o the o e s t section of the bank. Rare anyone goes there anymore. I'm going. Here we are. 온 벌다. 알아봐라. When was the last time, time this vault was accessed? Oh. A oh. goblin has been stationed at my desk for hundreds of years. In that time, no one has visited Vault t w e l v until today. 여기는 용암 oh. 용암 아직은 없나? 용? 뭔가 이제. 저 배지에다 감춰놨겠지, 뭔가를 그치? 오, 대박! 아, 이것도 되게 닮은 것 같은데? 어, 그게, 초, 초, 초야. 그냥 영화 프로그램 고증, 은 고증대로 엄청나게 해놨네 음. 음. 영화랑 소설이랑 다 세계관 표현하려고 What do you suppose we should be looking for? I'm not sure. Sir? I wonder if you m 안녕하세요. 저는 언 에듀케이트가 차하드 닫고 문을 닫자라나이 어? 잠그는 것까지. Professor.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네. Let me think. There must be something here. r e a e l i o p s Revelio. 원래는 이 yes, 앞에 그냥 마우스 사이드로만 이동을 확인 마법. Let's see what we're missing, shall we? Mm. No. 오. a 누른 채로 이렇게 그리는 건가봐 너가. 아 a. 방향도 맞춰야 되는데. 안 눌러? 빨라 근데. 한번 더. 띵오 해내나? 오! Yeah! A 꾹 누르고 있었어? 아니 A가 부스트를 해줘. 아, 아, 오케이. 자, 요거. 어 e v e l r y r e v e l r There, I saw something. 어, 뭐 봤어? Move a bit closer and try again. 아니 그럼 아저씨가 면되잖아 그럼 사실 사실. 오, 운이다 운. Well, that's a start. There's that symbol again. No, I don't suppose you see a way to. I do professor, that symbol has the same glow as the one I, one I saw on the pork key container. If what you can see reveals the way forward, 아! then I dare say we are about to discover the secret of this vault. 조정해. Lead the way. 조사하게, 조사하게. 어, 조사하게. 아. 어. 어. This 바뀌었어. is no ordinary vault. I suspect we will need to earn our way 가까이. out of here. What do you mean earn we'll our way out? Yeah. Do you think this is some sort of set? Yeah, I do. But to what? End, I can't say. Stay close. There will be no disappearing if things go poorly. 바짝 Not 바짝 out of Gringotts. What's up with this? w h s <웃음> 어, on the f 일단 공격 <웃음> 마법과 상호 작용하래 가서 뭐 x나 a 누르는 거. 여기 뭐가 있어요? 어? 뭐? 조사 여기. <웃음> 아니 조사다 얘가 해. <웃음> 어떻게 나아갈지 하려겠네. 오 뭐야 저거? w h 아, 아, 우리 아니야? 아니 s 아니 You seem to have caused the floor to change. 뭔가 t e 안보 e some sort of statue, but only as a reflection in the floor. 그럼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r e v e Revelio, I presume oh! this is what you saw reflected in the floor. 아 so so is... 같은데. The reflection's still there. 어 위치 the 안 맞는데. h e s t u e s positions don't match. 어 그러네. Wait, when you moved, 어, the 맞다. reflection turned in the direction 아, of the light. 아 맞춰야 되나 음. 보다. Perhaps you should cast Lumos. 루머스도 아, 배우나 보다. 아, 해봐. 시작. 충분해. 시간 너무 충분하고. 예. Yeah. 나 막업을 해내는 것 같아. 루머스. <웃음> 에이. 알티 어, RT 게임으로 상태로 아, 아, 아 위에 있네. 아, RT를 아, 누르면 아, 저게 아, 지금 활성화가 아. 되는 거고. 아. 그다음에 그 상태로 아, 레이를 누르면 레이 스 응. 조각상의 비밀을 오, 오. 발견한 거같은데 오. 오. 오. 연출 봐라. 마 싸울 것 같은데? 어, 싸울 것 같은데? 오는 분위기 나오는 걔네들이잖아. 어, 어, 어. 어 맞네 맞네. 최후의 싸움. 어이고 와이 와이 와이 와이 프로테고. 아니. 뭐야 이제 중상이 렇게잘 싸워. 야 너무 세다. 아니,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도아 <웃음> 싸, 싸, 싸, 싸. 적의 공격을 프로테고로 방어 하래 아, 이로 어, 그냥 하고 있으면 되놔봐 어, 어,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나봐. 아, 넌 죽어라? 어, 됐다. 됐다. 한번 더. 오, 두거한번 번 더. 시작. 됐어, 됐어. 크게. <목소리> 와우. 아! 아이고 아이고. 리스디디 아니야. 치유 아래. 스카이 클 치유 아래. 오케이. 좀. 리스세인가 프로페서. 프로페서 어, 프로페서 어 없어졌어. 저기 로 갔어. Where are you? This isn't good. 어 근데 안돼 찾는 거 얘한테 맡기면 안 돼. <웃음> am i supposed to o what's h a e g u the wisps o c seem to be i n g me <웃음> 탄 why? why R -R -T 아. R -T 누르고. 아까 어, 상가 <웃음> 이거 그래도 먹고 가야 되는 <웃음> <웃음> <웃음> 먹어야지. 그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먹고 가야지. 돈어 <웃음> <그거 웃음> 왔다. 왜이쪽에 하나 더 있다 <웃음> 아닌데 저런 컵이야, 거, 컵, 거, 아, 니거컵이야컵떻게 해? <웃음> 어, 이거 어어또 리베리오. <웃음> 아, 이거 어야어 이거 이거 어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어이게프이테거 어떻게 이어 어이가 다 아, 무서워 뒤에 더 있나? 어, 아, 아, 있 맞추... 아, 다... 네, 아직 아직 네, 다 아, 직다안 맞은 거야. 아, 들어줘. 내일 아침 줘야지 일어나든 하하. 아발아 o 와 야! 이걸 이렇게 해? 어, 알았어 볼.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음. 아야 지금 이 사람 보고 있는... 오른쪽 오른 오른 때리겠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한 번에 다가오네 아 막아주셨어 기절 시키네마켓 어! 어 나다 좋다! 다 남았지? 어어어 어, 어, 어. 이건 뭐야? 스페파이아 기절 이게 맞네 이렇게 하라는 거네 어 뭐야 몇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안 보여 어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아이고 와봐 스틱, 스틱, 스틱. 스틱. 스틱. 연속기 하면 죽잖아 아니 다른 애그로 가야되는데 어. 오 화면 고정이 더 어려워. 아이고 아이고. 저거 시점 고정을 아예 안해 버릴 순 없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우 어,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어렵잖아. 적들이 한 눈에 들어오면은 되겠는데 야 이게 훌륭네 박스 박스. 어. 근데 대충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 루머스. 어디인데? 아 저기다. 저로 간다. 오씨 어려워. <웃음> 야 이거 <웃음> 어려운데? <웃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질주 하려면은 눌러라. 아 질주. 오 이건 또 뭐야? 아까 그 문에 있던 문양이다. 어, 어. 그러게? 기억의 샘물? 어, 그지. 응. 저거 누구의 기억일까? 아, 저거일까? 있으면 다른 사람 기억을 볼 수가 있어? 응. 어. 딱 보니까 이거 딱 뿌려가지고 이제 무슨 났어. 에? There you are. <웃음> 한발 드지. How did you? What is this place? 저거 딱 떨어뜨리고 샘물에. 머 h a t is this floating 음. above t h basin? 아, 얼굴 담 s 어, 음. 어, oh. pensive for viewing memories. I wonder. I'm g 나 i 의 기억 만들어 보고 있어 <웃음> 근데 a s i n I'm going to go to the b a o l l o w m y l e a d 아 같이 볼 수도 있는 건가? 어와연출봐라 <웃음> <거라>. 미쳤다 <웃음> 쟤 진짜 근데 영화에서 보어 그러니까 진짜 영화같 <웃음> 우와. 어, 아 누굴까 이 사람 그러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웃음> 와 근데 마법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인 거 아니야 아 뭔가 그 마법학교를 만든 사람들 모임 해. 아니야? 어그 어, 왜 갑자기 근데 목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버그인가? 그 길을 못 아니야 그거 기억이었던 못못 아, 그래? 아니, 기억에도못쓰리잖아다 아, 버그래, 버그. <웃음> <되는 웃음> <웃음> 우리가 버그 찾았다. 잘게 다른 이들이 무슨 지식 하면서 손에 비밀. 넣으려 는 지식과 강력한 비밀을 막는 음. 거지. 맞아, 잘스. 어쨌든 <웃음> 지금 안 들려 안 들려 <웃음> 이거 재민이 <제미니> 목소리로 더빙해 <웃음> 주세요 분위기 바랐어 어 멋있어 근데 우린 최선을 다했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더빙해 <웃음> <웃음> 드릴게요 여러분 어어 기역 기억 뽑아낸다 이걸 뽑아내야지 That's what y o u seeing <웃음> the glow 선정. that surrounded them. Yes. Astonishing. Can I t e of an ancient magic to c 그래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약간 재능 설정이 있구나. 아, 역시 아, 써야지. 재능, 재능 써야지. 설정이 써야지. 좀 있네. But could never. And perhaps g e died in the t t 그니까 언제쯤 롱리 <롱미> 같은 <웃음> 캐릭터가 나올 건데. And you i 시벌이 더은 분도 선하냐고. 알고 싶었다 e 어, 은행원이일로 왔어? 아, 이 방은 그래도 그대로 있었나 보다. Who were they? 아, 냉로 b u 근데 막 로글링. 금고에 이렇게 남의 금고 이 들어와도 돼? right. ran, up. ran up. Seems my I was beginning to think no one was ever going to visit Raghom's Vault. And why are you here? Oh! No need for that. We are not the most important. Give me whatever t you found here, and we can let bygones be bygones. Sir, they have the key to the vault. 그러니까 Choose your next words wisely. I, I only meant that the instructions to Vault 12 were quite clear. Sir, so I must 중이야. insist. But I was to grant access 네, to the key and you can o i 어. 그러니까 어. I have no patience for traitors. Now, where were we? I'm not giving you anything. 음, well, perhaps your young friend here will be more helpful. 아니, 저렇게 꾸들 하는 와, 센가 보다. 어, 그러니까 실루기 사이도 낫지. 아, 란록이랑. 원래 그리고저 뭐야, 모블린들이 마구 이렇 아... 아, 여기 이제 불안다 워우, 와우 당황했다 오! <웃음> 저기 아 우리 여기서 피하나? 오 야야야야 오 안돼 어. 아니 교수님 뭐하는거야? 와 wow. 아, 연출 바로 멋졌다. 그래서 뭘 찾아내는데? 로켓 아까 Are you alright? Fine, sir. 기억 당길 로켓. I've 아, never seen so powerful so a goblin. 나지. He seemed wholly unaffected by my magic. Where well, are we? <웃음> it can't be. It seems those who set up the pensive, the locket. and the path to both wanted s 그러게 여기 차원문은 방금 열린 here. 건가? 싸우다가? 그런가 보네. 그가 Come. Who is the ceremony to get to? 후구아트 이제 가는 건가 보다. 슬리드린이나 젠탁생이. 네 슬리드린 찾아. 응 아빠. 어, 이 예, 세리부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요와 <웃음> 대박이다. 진짜 공말이라또 호그와트는 어쨌든 그0년 전에도 저 모습이었던 거네. 그지. 호그도 생긴 거 봐요. 와 예술이다. 오. 아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던가? 어. 와. 그냥 튜토리얼이었네. 튜토리얼. 와.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했는데가 또이 투비 컨티뉴 <웃음> <웃음> 지금 8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DLC를 기다리세요 <웃음> 쌍눈 보겠는데 음 여, 여기까지가 이제 8만 원어치습니다 고객님들 <웃음> <웃음> DLC 와, 지금 와 거기 저기... 아... 야 이제 진짜 이제부터다 음. 진짜다 어. oh good We haven't missed the sorting 오. ceremony. 어떻게 될까? 이거 질문 하나. No but that s e e m r o m e y c h 얘가 만약 랄록을 잡잖아? 어. 그러면 진짜 강력범대 수사하다가 유치원 차가 붙는. <웃음> 잡는 거랑 뭐가 다르게요? 어, 이제 막 하고 있네. 모자우면서 어, 뭔가 관계가 또 있나 본데. 안딱치 않아. 아니지. 왜 이제 왔지? 다 끝난 거 같은데 아, 지금 그런 어. 거야. Phineas, my j e l u s black. 어, 블랙이다. 신유스블랙 네, 아, The Headmaster. Oh, 어, 블랙컴 Nice of you to join us. o v e r Over. It seems the Goblin p r o b l e m g o b l If you're lucky, we might still be able to get you sorted this 어, evening. 어? 어? 뚝딱이 됐 i n g 뚝딱 get you in charge. I'm g 딱... 어, <웃음> 와... 영화. n g to 근데 영화 찍다가 썩은 뇌가 너무나 가지고아 <웃음> 진짜 영화 찍을때어 진짜 영화 찍을 때 실제 음식을 다 했는데 아... 썩은 뇌가 너무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 <웃음> 여기 뭐합장들아예 <웃음> <웃음> 어좀안돼아 어? <웃음> 원래 어. 1학년 따니까 나 리얼해 <웃음>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 원하는 대로 될 거란 예상과 기대를 궁금해. 슬리데린 슬리베리... 어 어떻게 어? 뭐 할까 우리 빨리 수업 탐험? 근데 수업은 약간 그리핀도르나 뭐 약간 아니지 아닌가? 수업은 후플푸프나. 슬리데리, 슬리데리 아니지, 어 슬리데린 레 번클로. 맞지. 슬리데린 레 번클로 수학. 탐험하는 건다그리핀도르 어, 탐험 음, 그리핀도르 그다음에 <웃음> 후플푸플 <후불풀. 웃음> 근데 그리핀도르 가야지. 탐험 안할 거야? 계속 그그 그, 그 얼룩 안잡볼 거야? 마법 <웃음> 공부하네 진짜 마법 공부하여. 어 마법 궁금하다가 이어자를야 너가 지금 수업을 안 들으니까 란록을 언록이라 그러고 <웃음> 볼드모트를 볼트모트라 그러고 그냥 엉망진창인거야 <웃음> 아, 수업을, 아, 아,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을 아, 들어야지 알아듣게 하면 되지 내 어. 마음속 얼록! 아, 빨리 타벅. 내 마음속 <웃음> 얼록 뭐야 란록이라고 게다가 <웃음> 란록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형 이렇게 되고 싶어? 탐험해야지 <웃음> 근데 뭐 하든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 맞아 근데 이렇게 되게 싫으니까 <웃음> 다시 올렸죠. 아. 그럼 수업 때 배운 내용으로 교실 밖에 난간을 구독해. 실천을 해보면 달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수업을 잘 썼으면 실천을 해보면 나는데 지금 실실실 실천을 <웃음> 밖에 나가서 이제 실생활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큰데. I detect something in you. A certain sense of. 음, What is it? 데 그 may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람. 이 e 야 h y e 이야 감옥 가는 거라고. 이거 근데 막상 다른 기수사 선택할 수 있네. <웃음>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마우스한테 원래 <웃음> 어. 해리포터한테도 너는 슬리데린도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제발 그리핀도르 해달라고. 아 그런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음. 그리핀도르 해준. 일단 그냥 갈게.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하고 싶어? 아니. <웃음> 집에 가서 따로 해야겠다. You belong in Slytherin. Slytherin. 씨 웃는 게 아주 그냥 권리없 그래. 야망에 가득. 나쁜 짓만 하고 나중에 다 당하고 이기는 건그랙팀으로 <웃음> 하고 이기는 건그랙팀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왔으니 다르다. 맞고그거한 <웃음> 역사는 다쓰여지왜냐면 지금 어, 덤블도어의 100년 전기 때문이지. Oh, and one more thing. Yeah, Due to the u n f 어 지금 줄타기 잘야지어티리 그래 뭐, 그리핀도르 뭐다야 나이도, 아, 나이도, 아, 나이도, 아, 나이도 아, 많은데, 슬리데린가잖아? 근데 욕먹을걸? 왜냐면 그네들은 하나하나 하나 딱 맞게 해놓는 걸 좋아해서 1학년하고 같이 어울리는 sure <웃음> 아니, 아니 바로 왕년까로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재능 충전 재 sure 어디 가문이야? 잘. 나 여기 그러니까 가문에서 왔다 그러면 더진 아, 열받는 아, 거지 사람들이 음.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라도 먹다먹고 가문 그대들은... 좋으면 우린 신경 안쓰 근데 가문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 아니 야 좋아 보이네. 아니 가문이 어, 좋았으면 왜 가문이 좋았으면 왜 1학년때부터 안하고 우왕년때부터 이미 출중했던 거지 오시고 앉아있네 충중했었으면 월반을 했었어야지 볼드모토밭 얼마나 충중해 월드모트도 일학년때또 아, 왔어. 우리 월드모트를 <목소리> 아, 우리는 아 위즐리 교수다. 따라갈 거야. <웃음> 위즐리 교수님? 아아 아, 위즐리가. 근데 진짜 위즐리 닮았어. 맞아. <웃음> 그리고 뭔가 더 과할 것 같아. 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 년으로아가는게 <목소리>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웃음> <목소리> 아니, 학년은안다닌 건데. I can be quite resourceful. 아, 근데! 근데 요이랬리요어요이어요어요이랬어이어어 이랬어요. 이랬어이랬어어어어이어 구찌 앱도 뱀 디자인이 아 맞지 구시구시? 구시갱? <웃음> 구시갱? 구시갱? 구스갱 구시갱? 아, 아 근데 이러면 네. 다 해보긴 해봐야겠다 아, 다 그래. 다른거 아니야? 다 씬이 다르겠네 어. 어쨌든 그러면 좀 어, 저것도 다른거 아니야? 스토어 어, 글쎄 그것까지 돼있으면 진짜 갓겜이고 뭔가 배우는게 다를수도 있어 어. 근데 분명히 전혀 다르게 만들 수는 없었을 거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조금 다르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구간이 있을 거야. <웃음> 야, 아 근데 좋은데? 좀 비, 괜찮은데? 어, 좋은데? l like 근데 여기가 지하야. 근데 방 이쁘잖아. 여기가 지하야. 지금 동굴인 거보이시아 그래도 내가 생각한 그 동굴보다는 훨씬 넓. 씹네 <웃음> <웃음> <쉽네>, 벌써. <웃음> 어 벌써 씹네. <쉽네>. 바로 아, <웃음> 이 새끼 뭐야. <웃음> 아, 벌써 씹네. <쉽네? 웃음> 어 <너> 어디가 <웃음> 어 불쌍한 사람들. 그 거야. <웃음> 우 이거 돌아간다. 어. 아, <웃음> 이렇게 늦게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니 놀랍네. 아 이런 게 다르겠다. Can I help you? <웃음> 아, you're the new fifth year. 어, 벌써 유명해. I'm Sebastian s l t e r Welcome to s l t h e r i n Thank you. n o t everyone has a ministry escort to school. 어, really 아, impressive. Impressive. Right. 그래서 흥미로어 그래. 우리 무서워좀좀 좀 약해 보이잖아. 어, 짜쳐 어. 보이잖아. It was dreadful certainly, but quite an experience nonetheless. <웃음> 어, Interesting p e r s p e c t i v e How 가지고. did you and Fig manage to escape? 아, It 음. didn't make sense. You just get yourself stuck. We can 아니지. talk more later. It was nice meeting 가야 u It was nice m e e t 게 n g y o 우리는 재능충이니까 어쨌든 다 우리 편 되게 되겠지 저기 봐봐 축소시킨 적 있어 넌 거기 없었으니 그런 눈을 쳐다보지 나빠가지고 엄마를 축소시켰대 If you do that, you'll lose Trust me n o t h e r you? h h o u l d h o v e listened to me 지아 어. 벌써 are? 눈빛이 You're 지금 벌써 반했어 veteran, 음. 새로 u w e r 이거야 I think you're underestimating the nature of a d r a o g o b n 가가 얘도 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 원래 소설중에서는 아, <웃음> 맞아 못생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이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o 가 가가 가가 가 o 가가 가가 가가 o 가 가가 o 이런 nice 친구 to meet you, o m n u s Well, you certainly had a memorable arrival.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Well, if I'm going to. Ah! You're n o i i n g to. e o r t i n o t h e o my family on my father e d e t 집안 좋아 워낙 밝 cool. 그러니까. 아, 아, 아, 이런 애랑 지내 줘야 돼 이런 애랑 지내지 아, 아, 아, 아, 우린 타기야 e 음. s <웃음> h p e o n t l y s descendants o f r that tree 안타깝게도 r y o u p l e r s all m i o n t b a 지하 동굴이어도 인어도 볼수 있고 이런 장소면 <목소리> 그러니까. <오>, 네 <좋네. 목소리> 위즐리 교수랑 이제 만나와 디테일 봐라 진짜 미쳤다 포장의 <목소리> 교 갑자기 쐬봐 <쏴봐>, 쐬봐 그거 흐하하핰 <목소리> 채스 <체스> 그만해 자식아 <자시라>. 채스 <목소리> 못 조는게 동신동자 흐하아 이렇게 조절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난리야. <웃음> <웃음> 원래 안에서 마우스를 안 든다고. 아, 난동 부요 그냥. <웃음> 아, 근데 <웃음> 쌉간종. 5학년에 와가지고. 아, 아 개웃기네. 어, 5학년에 와서 저러고 있는 <웃음> 싸울 때 이거 조준해서 쏘면 상당했다. <웃음> 기물 다, 기물 다 빠져. 얼마인데 천구해. 아, 이거 완전 난동 부리는 남봉꾼이 왔어. 아, <웃음> 어, 어지러워 이거. 오우 와. 와, 멋있다. 이건 안 부서지나? 어. <웃음> 어 약간 허리 굽혀진 것 같은데. <웃음> 어, 봤어. 봤어. 이 새끼 뭐야? 아, 봤어, 봤어. <웃음> 나말 아, well,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내가 운 그래. i n i n g r a s e d a f t e your a 는다고 i l we've devised something extraordinary to ensure your success. e r e o u are. 아, 디테일 봐. 오. 우와. 이게 오는 거야? 재능의 영역. 받자마자 What is it? it is a wizard's field guide. It will help you to keep track of w 주의시켜요. You would be wis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is. <웃음> 진짜 대한민국이었대한민국 마법이 있었으면 5학년 과정이면 1학년 다했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들이을 h <웃음> 선행한 3년씩 빼고. <웃음> 근데 마법은 좀못할 수도 있어. 실전이 안돼 실전은 안 되는데 일단 이 지루... 지식. 어. This way. 위리교 따라가네. I certainly would have appreciated something like the field guide when I was a student. You would have also t r a i n to be t to y o u s 키가 뭐야? 뛰는 키가 뭐야? 어디가라? 위 h 뒤에 있어. <웃음> 너왜 자꾸 위즐리 교수한테 연 t 냐 어, u r e 어? o n k p 왜 불리고 프로테고... 뭐 이거 켈피 어. 조각사 아 물귀신 켈피 조각사 이런 아, 거 그냥 디테일 볼수 있는 거 어.. 물건에서 아 요거를 다 읽으면 이제 도감작이래 도감작 아아 음. 아, 근데 경험치 포인트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오야 음? 아,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다. 뒤에 상자 한번 봐봐. k e 오, 야 이게 아, 가야 돼. 가야 돼. 넌 근데 패드 조작 진짜 못 한다. <웃음> <웃음> 아 적당히가 없다. 이거를 팍팍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 봐. 조금씩 조작. 팍팍하지 말라니까. 팍하지 <웃음> 말라니까. 끝까지 가지 말라니까. 더아 살살 어, 그냥 어. 조금만 조금만 돌려 조금만. 그러니까 살살. 음. 너 자동차 엑셀 밟듯이씩 아. 약간 <웃음> 어. 이걸로 치면은 이렇게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이이고이아이아아이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도서관 별관 지역. 아, 음. 저거. 어. 중앙 홀. 저 초록색으로 된 거. 오, 순간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역별로? 오. 오. 이게 아예 오픈 월드는 아닌 건가? <웃음> 맵이 엄청 크대. 와 근데 진짜 저 공간 감각이 음. 어 이게 뭔가 확 넓은 느낌이 딱든다 근데 중앙에서 보는 게 진짜 뭐 가에서 보니까 중앙에서 보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 t 어. h You'll be expected to attend both charms and defense against the dark arts -er. classes, and I'd like to be sure you get to Hogsmeade as soon as possible. We want to replace all the flyers you lost on the way here. 이거 그 감찮다 Professor w e a 왜게 하나 하나가 뭔가 힌트가 And 될 거야. 아 아, 재능 중인 <웃음> <수인들과>. 아러다가 <웃음> 있는데 크게 당한다 우리 5학년 <웃음> 편입생이야. <웃음> <웃음> 어, <근데> 특 <특채라고 웃음> <해야 돼>, 특채. 라고 I'd say Professor f i g s u c c e e d e d in at least showing you the basic. 얘도 홈스쿨링에 있었나보래님한테 <호스콜릿이었었나 보네, 웃음> 음. 그 specifically about what happened after that. f u l dragon attack. My suspicion is that there's more to the story than a search for belongings and an extended trip up to the castle. I'm d o s t precisely what Professor said. 음. Speak of the devil? Professor f i g y o u s must have been burning. Oh. Yes. You seem to have provided our new f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i the credit there, professor. a i s r 미리격이랑 다른데. 뭔가 좀는 같은데. t w i u o m i t s u l a d y t h a r i v i c o s e s e d o a n r i a g to h o g w a and s e to f the a e a n path, Professor. r a l u e s e us. v e r I s 말본세이안 통하겠구만. t a n you. 이게 약간 안력 있네. And remember to use your field guide. It w i l be invaluable to you and invaluable to me. as i'll be using it to keep up to date w o u e a 교수 이 악물고 yes, 대화해서 방금 <웃음> can't find me in my classroom after you've attended both classes today and i'll explain more about the assignment 해하고 뒤차가 있는데 and we'll see if we can't 혼자 1대1로 개 <웃음> 마쳐보고다가 하다 용하고 마쳐 가지고 음... 늦게 왔대 피규 교수랑 대화 바로 옆 it's good to see you professor and you i was hoping our paths would cross today before you immerse yourself in studies Did I hear you masterfully evade Professor Weasley's interrogation regarding our l a t e arrival? <웃음> 야망이 있으니까요 들으셨나보네요 가자, I 그렇지 음... Um. But... I'm fairly certain she suspects that we're not being entirely forthcoming Yes, well, Professor Weasley is a brilliant <웃음> and astute witch It was right <웃음> to keep the details 매고니? to yourself for now We don't know where this path we've embarked upon will lead It may require a bit more flexibility w i n d time than she would approve of. And she may feel obliged to share details with the headmaster that would be better left to her. Understood, Professor. Good. I believe 그 the ability you possess 음 obliges you oblige to be well trained. I believe you have the benefit of an exceptionally skilled team of witches and wizards to guide you. Speaking of guides. and so that i may avoid another not so subtle reproof from professor weasley why don't i show you the clever enchantment we included in the field guide's map unfold it and have a look <웃음> <웃음> 아 그냥 수업에 참여하는 법을 알려 주려고 했던 건가? 그가 봐. 캔트 추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오. 오. The map is enchanted to help you find your way. This will be incredibly helpful. Thank you. Now, sounds 아, like You'll enjoy 빨리 끊으라고. He's an 수업 한번 들어보고, 우정까지 많이 들려. The f c n e e 일단 마법 지파이부터사야 s More than your h a 이 d may hinge on the magic o u a r e master within these walls. I don't know. I don't 이거 이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로 don't k 어둠어 노바 어, 르다를 오! 떨어진다 레비온더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an old woman like me single handedly took out the l i g e of the great wisdom whales and a n e d to boast 맞아. about it. Knowledge. <웃음> <웃음> to the wise, age matters very little. Today we will learn w a a p e n e to e saved me from death at the hands of dark wizards more times than I care to remember. Levioso. Levioso. A levitation charm? l e v i o s o u A surprised opponent is a weak opponent Care to defend yourself, master poet? r No? One thing I've learned as an unspeakable is the value of simplicity Especially in the heat of battle Now, let's practice what we've just learned 원래는 좀 담별끼리 하는 수업도 있고 같이 하는 수업도 있고 이거는 <목소리> 연비가 잘하니 예~~ yeah. 어, 나 너무 잘하는것 같아 레비 오 o 레비오 a b i o s o l a b i 이거 원래 처음에잘안 되거든. b i o s o Labioso. Labioso. l a 오 i o s o l a l a t s t r a s o m e t h i n g a l i t t l e l a r g e r 얼마든지요. <웃음> <미쳐>, 이 <이제 어리더라. 웃음> l 보시라고요, 선생님. r o h m t h i s time, cast Levioso first, then the basic cast. Remember, a surprised opponent is a weak opponent. As much as it is, so artfully helped me demonstrate h t e a s c well done. Yeah, very good, but the best way to practice is to o We'll start with you two: do list, take your mocks. for p n o w I w t to a o u e y u a l Basic cost. a n g d m 조 o to you. l 조 o 본 기본 t a n o Let's just say I'm a quick learner. Let o e r good at this, aren't you? I know. i c a oh. all of my students with this event. Let me I do. j s <laughs> <laughs> oh, nice. you your e 이러면 이보 o t d o r a b i n n e r o i v e as o o d as you g e <laughs> <laughs> 표정봐이 <웃음> 새끼.. 어네드케히 기차를 다 알려줘. And you r 하하하하하하 h e c h a l 그러니까. Glad to have 우랑싸 봐. 음. <웃음> they are capable 하지만 그 지점도 없죠. 그렇죠. 졌 o 만점 g 없죠. 그렇죠. 졌지만 겨우. Cross from duel is one thing, but battling dark wizards <웃음> or <웃음> as ever more likely goblins is a different kettle of g r i n d e l w l d s entire. 아 원래는 뭔가 다른데서는 저거니까. <웃음> so I'd advise you to keep practicing 음. whenever you can. Perhaps Mr. Sallow will have some ideas 아까... for you. 네? 세바 y yeah, yeah, e a h y a h yeah, e a h y e h o e a s yeah, e a h yeah, yeah, a l yeah, yeah, yeah, y 아 a 네어 e a h yeah, a h t t h a h s e n h u g a h s e e c h a c l e a h e a e a y e a y a y e s a s s is e d h h e a e a h e a h h y e a t h a h y h e a t e h e a e a e h e a e h e a e a e a y e n e a h y e a e t a y e n a i y l y e t a e a h a e y a h a e a e a e e a h y e a a e e a e a h y e a e a e e e a e a I'm 래도그 d o r r i e d e o d e t <웃음> but I 얼굴을 봐. 아 What 재능이나 재석. So the keg requires intention and talent. 우리는 철자에게 갈 거야. 이 유마는 perfect fit <웃음> for certain exclusive unsanctioned j l organization. 어. 아, 비공식. 어, 재미 가자 이거는. 독 그래. excellent. knew I was right about it. If you want to get the most r your e you're going to b a y o n w h e Whether it's joining a secret dueling club or sneaking into the restricted section of the library. i l e e r e n t e h a n k you, 음, you Sebastian. I'll keep that in mind. Good. Pleasure so chatting with you. I'm s e sure I'll see you s o Perhaps s o m e w h unsanctioned. 슬레델이야. We'll see if your performance today was sheer luck. or actual skill. Look for Luke and r a t e b y near the clock tower. Entrance. If o u r e i n t r e s t e i next 이안맞아 Here. Behind you. There is an 어? open seat here. o oh, thank you. 안녕난언에듀케이드 차일드 역시 그리핀도를 아니라 가봤어그 어, 나랑 님도 일데 어, 베타 뒤지같이 매는 거 봐. <웃음> <웃음> 그러니까 렉타이 저거 <웃음> 어, 카라 올리고 저 그지같이 해 놓은 거 봐. Shall we begin? <웃음> Welcome to year 5 of chant. Now, this will be a crucial year in your education on the art of charmwork, but I am confident that we will take hold. the passion and rigor 리데네가러면은리데 so right? 뒤에서 역하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앞에서 하는대 e r n e 병신이야? Oh, 병신 <웃음> color color. 아 이거 아아왜네랑그 어, 그러니까 왔다 나가는 거야. 저 잡종들이랑 놀지 마. 버리발는 거. n one? i am r i s t i n 아니 음, 어떻게 요왜 공부 못 하게 요올리비아테 b 리비한테기 o o k s d o 아다 다들아? 다들아였나? Do you even remember how to perform 아, a basic 기억... 기초 summoning 기초 job? 음? Well, it seems that we are in dire need of review. Everyone get into pairs and positions on opposite sides 응. of the classroom. Now let's put those textbooks to use as the blunt objects you so believe they are and take turn summoning s them out of one another's hands. Only one book will be needed per partnership. 아, 기억을 게아 그래서 그 얘기 맞네. 방학 동안 오블리비아테 주문 연습하더라고 다 까먹었냐고. да ну я п о н я 이 а 이 ё алё, алё, а 아. ё 아, 아아 그아아 а 아아아아아아아아 а 아 ё 아 л 아아 л ё алё, алё, алё, алё, алё, а t ё алё, 아 л a алё, а w ё 아 л ё алё, алё, I see a lot of potential, but remember Potential is nothing without practice Keep at it?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에 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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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y don't we have our new students start? t o s t a 에스 툴러 두 번이고. 더 가고 싶으면 일단. Very good. 멈추라. Okay. 잖아 그러니까 된거 아니고? 응. 네. 이렇게 하면 백 점이네. Very good. Points to Slytherin. <웃음> But there's certainly no sport in playing without some friendly competition. Miss, o n d I, would you care to give our new student a bit of a challenge? Come on. on. 이거 오십 오십 오십 하면 얼마지? 아, 아 이거 이제 아아아 음 우리가 파란색 공. 아아아아 i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워 좋고 아좀더아아 아아 이거 부딪 때까지 해도 될것 같은데? 그 파워 딱 What? 밀어볼걸 <웃음> 이번부터 밀자 아 오케오케오케 야 오십오십오십 찍는다고 얘는? 그니까 어,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네 <웃음> 아안 밀어주나? 멈추는? 어내거 우리 거 밀어주라. 어? 어? 막았다 이거. 떨어지나? 떨어지나? Oh. 나이스! 아야 이거 그러면은 그냥 침착하게 50 아까 첫. 아니 면증 났어. 안, 어 됐다. 천천히.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That's it. 오케이. 어딱십 점. 우리 약간 좀 접대해 드린 걸로 하죠. 그죠? 에이. 신입생이니까. 어, 나이 네. 형님 접대. 뭐야 왜좀더 재밌게 하자고요? 아 근데 잘 가르친다 어. 오. 아 장애물까지 well 스네이프였으면은 그냥 안해도 아, 진짜해 <웃음> 스네이프였으면은 <웃음> 바로 그냥 크루쉬부터 이 마거, 대가리에 박았어 이마법이 <웃음> 어떻게 되는지 기원부터 <웃음> 어? 제 못해? 오호. 30 40 요거, 요거 30점 <웃음> 아 진짜? 음. 너는 나가자 아니아니아못 아니, 때릴 것같아못 아, 음, 나올 것같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그냥 50아 타이밍 좋구요 아, 어, 깔끔 띠 깔끔 아 음. 좋구요 아 컬링 가능하긴 하네 어 아. 컬링 가능하긴 한데 저거는 내 생각에 밖으로는 못밀것 같고 이거 막힌다 아 깨비 어? 어 우리 50 50이면 이제 끝나? 휴. 이거 두개 그냥 밀어버릴까 하나로? <웃음> 아, 밀면 근데 두개다50될 수도 있잖아 완전 끝까지 쭉땡겨 오는 거야. 되나? 안될것같은데 한번 한번 해볼게 어, 한번은해 볼게. s 아키야통 나이스! 나이스! 오! 이게 게임이지. <웃음>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야. <웃음> 그럼 그래, 이게 이런 방식이 슬리데린이야. 그치, 이게, 그렇지. 이게 슬리데린이지, 이게 슬리데린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근데 이러다가 빡치면 대가리에 나는 거야. 미래서라 그냥 우리 어차피 끝났으니까 저거 조금 되잉 하고 말아 그냥. 잉. 어. <웃음> 아. 이고 이게 슬리데린이지. 그렇지. 이게 슬리데린이지. 어. 나쁜 사람들. 이게 슬리데린이야? 싸이오 들어가라. 들어가면. Very good, both of you. Well done. <웃음> 아너 컬링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들어가라 음, 아 참나. 어디서 스포츠맨십을 쉽다 때는... 쉬워. 그러니까 이, 이 그리핀도르. 하여튼 <웃음> 놀기만 하고 아주 그냥 대가리다 에 바로. Good game but uh, I must admit. I think I 어, 그래도 뭐, 뭐 착하긴, had, 착하긴 me 하네 얘네가. 내탈 누가 내 칼아 네네 저렇게 올려 가지고 <웃음> <말려가지고 웃음> 모르겠지만. i 도 전화 왔네. 지금도 난난뭐 알아? 난잘하고있어 지금 거 우리는 뭐 사랑해. 고자한다가어났는데 누가 요구 자다가 일어났는데 Before met, 이것이 바로 e I w e had e f t Uganda and 아, halfway around the world at t h If you're a s o r e t a if y o u n e i r n t e t y o u w a n t e d t o s p e a k w i t h m e p r o f e s s o r i d if i t r u s t y o u r f i r s t c h a r m s l e s s o n l i v e d u p t o e x p e c t a t i o n w s a n a c t p e t a t i o n a s n t e x a p t i y a s e i n e t a i s e e 마이들아 made in 거 o 니야 n a l w a y s a fierce competitor. t o sense that 있어? she is a bit a c t o Professor w e a s l y has asked t h a y o u o f e s s e i n s t r u c t i o n of the n a r curriculum. a r e I am r 아니면 저기다가 몬스터 같은 거 넣으면 넣는 거 아니야? 그럴 수있 미인 스수 완료? 음? 여, 여, 여기 미...땡땡 띵스수완료는데 사만다. 어 레번 클로다. 어 맞네. Hello. You wanted to speak to me. Samantha d a l 스한 번도 안 듣다가 오학년에 왔는데. <웃음> 이 녀석. 뭐그렇게뭐어더라고 t h u r k y o u but it really oh. r uh, to to e so right. <웃음> a l l y t a s <웃음> <웃음> <But you're not 웃음> a n 소비 e o 였 t a e r i e a l l y d r s i a n o t t o t r u s t y e u r a m i o i t i e s then a g a i n h e t e n d s t o b e a b i t o v e r c o n f i d e n t h n h i s w e l l a e t t e r s e e T o my of T h a k b i t m o l e c h a l l e n c i n g t h a m g n o y o u d o e o h 이랬는데, 음,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그 <웃음> 고양이였어 아 이게 다야? <웃음> 아 그래? 아, 원래, 어. 원래 첫 수업에 어. 그 론하고 해리포터 묵거든요? 음. 근데 그때 딱 고양이로 변해있어요, 선생님이 아. 아~~ 이러면서 아직 안왔지? 익선생 그 완전 개까단하나나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앞에서 변해가 <웃음> i n g the same thing, Dink. perhaps you could help 어? 왜 우리밖에 oh, 없지? 아 잠깐 우리 수업이 아니라 만나러 온 거지? 오 아! Ah, there you are 짐유정 아까 꺼 맞아 맺고 나서 그 I trust your first classes went well? They to be did, free. professor I heard as much from professor's h a c k e t t and Ronan Seems professor Fig taught you quite a bit Before you arrived I'd wager there's a good deal more to o u h n s h h a n h a u 말 오래 섞지마. 아니면, <웃음>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허그 교수님이 아...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면 1편에서퀴레 교수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왔는데 맞지. 맞아, 사실 맞아, 맞아. 그 정도의 맞아. 반전이 맞아. 있어야지. 맞아. 어. 너무 질척된다고? 미질리? 어? 이거는... 예? 예? 추가 가세요? 오, <웃음> 제가요? <웃음> 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 있을 거야 t Professor w 이제 지팡이 같은 것도 <웃음> <구할 수> <많이>. Potion recipes and spellcrafts. Thank you, Professor. And Mr. Ollivander, you're o n n e so y o u r e so f u e s e 이 r f e n 세바스로 or 나츠 아이오나이? I've noticed y o s time 나 <웃음> 그래도 나사이? 나사이? 오케이. 어... Okay. 세바스찬은 조금. 어그 와중에 네티. 라고 이미 결 결정... 음... is one of o r m a t students. 아 잠깐만 그거 보기에 올리벤더가 없겠지 well 원래는 올리벤더가 하는데 음. 가문 아닐까 그래도 올리벤더 가문 가문이지 아, 근데 아. 그 올리버, 올리벤더의 그 할아버지가 아, 다른 사람이 아, 지아니면 젊은 올리 그럴 수지이랑이랑나지 The sooner you can enjoy a butterbeer at the three point, the more you can enjoy it. The game is a game. The game i m 간 조금 you, 젊은 broken attempt good 그 h i n g h l i t i A number of your professors have agreed to do so as well. But first, each shall ask that you complete a few preliminary tasks 어, to hone your magic. <웃음> I have arranged 많아, for today. Even through the portal, we will be back to me. You w i s t h e s p in no time. I want to buy a shop. Start the task right away, professor. 이제 일단 부딪히고 하고. 어, 맞아. 어. 아 왜? 아, 또 퀘스트야. 퀘스트 끝스 아, 집하기 살아 퀘스트. 가고 싶다고요. 나에게 백화점에갈시간을 백화점 달라. They are meant to g i t t e 데 가려면은 예하고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드럽게. 제가 right <웃음> 날아다니는 <웃음> 페이지 <웃음> 거구나 어? 어? 저기 또 어, 그래. 아, 뭐 방금 있었어? 응. 음. 아, 저거? 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시유 아 아시오. 아시오. 아! 야, 이 멋있긴 하다. 어. 내가 여기서 제일 재능충인 것 같은데. 바로 아시오. 어, 아시오? 어, 바로. 리벨리오로 아시오 찾고 아시오로 아시오. 당겨. 리벨리오. 아시오. 아. <웃음> 어, 너그 찾아야 돼. 돌아가기. 이제 다 됐어. 바로 하늘만 알면 그죠? I trust the 음. 아, tasks. I completed the assignments, professor. m o u 새끼 이 <이런 웃음> clearly know your w y a r o u n basic charms. Let us give the old mending charm a 어? try <웃음> then, <웃음> shall we? 아는데요. 하하 해줬는데. I want to see some vigor. Now, wand at the ready. Yes, sir. Remember, your 아, wand is a conduit of your magic. La t s r o X야 이번에 아이고 A A 되긴 되겠다 조금 덜 익혔어 <웃음> 레페로 아 요게 이제 이렇게 아래로 하면서 오케이. That's it! Very 레페로. good! If you would like to practice mending something Have a go with that 어, broken 네 statue in the alcove by the water It allegedly symbolized h e a r t r e a The g i l t y <웃음> lover thought it t o accurate and lashed out. 아 여기 아니야? 아 이거 어. 그거다. 그 먼저 뭘 하고 싶냐 그랬잖아. 어... 탐험을 먼저 하고 싶다 그랬으면 아 진짜 탐험이었을까? 어 그지. 저기를 먼저 갔겠지. 아 탐험 부는데아그 어. 다음에. 이제 수도... 수업을 했겠지 어. 아, 그래. 그걸 해 오고 준비물이니까 어차피 어, 준비물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했겠지 략하마 아 하자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 예. 이래서.. 아. 이래서 안되는 거야 이래서 그리핀도로가더 우세한 거라고 아니래 <웃음> <웃음> 아니 해본 사람이 아니래잖아. 아, 아니래잖아. 어, 아니라고? 아이씨, 크리핀도르 어... 자식들 아주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살아 가지고 <웃음> 진짜 이불. 장난하게 하네. 그 정도는 했었어야지. 아니 그럼 탐험이랑 그거 해 놓은 거 이유가 뭐야? 그냥, 그냥 뭐 좋아하네. 성향 알아본 거 MBTI 물어본 거야. 우리나라 따지면이 <웃음> 새끼. 그랬나 봐. <웃음> <웃음> <웃음> 어, 나 사이. 어. 가자. 가자. 헤리 가자. <웃음> 지팡이. Not at all. 어어어 좋아좋아 호그스민트 어 가자 조팡매 조팡이 조팡매야 빨리 Y 눌러서 다 스킵해버려 Y 눌러서 다 스킵해버려 조용히나틴지 뭔지 나오미인지 샤오미인지 오늘 오늘 그거 봤다고 나쁜 녀석들 네비찍고 갔다좁팡네야 어떻게 갈거야 네비찍고 가잇 좁팡매야 빗자루 베이시 바보 너 w 주차하지 말랬지 r o f e 야너 내가 여기다가 비 e y 주차하지 말랬지 개 o a c c o m 야 a n y y 이 u 바 had p 이거 뭐야 하나 둘 o e 박년이냐 I was glad p r o f e s s o r w e a s l e y a s k e d m e t o a c c o m p a n y y o u yeah. 말하지 n 고 뛰어. o <웃음> I w a d t l a e e n e e n e d e x e n d e e e e 진짜로 d not 비켜. grow up around.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우리가 입은 것도 지금 u 모 e i 약간 숙여야돼 r e I'm 모자가 모자가되 아, 솔직히 잘쁘이쁘진않잖아대가리만나 때, 지 않다. 우지도가거지 않다. 우가가 되었을 지않가이다 우주가 지다가을다우을이다우주다 why is it s a flemmitz pull pull the professor's clinic p l b t the r e n h o i o e a d e o v e r the r e s t p a t a ruin 어디까지 뛰는 거야 그러게 진짜 많이 뛰네 아뭐 마우사드린 못저 뭐, 다리 이라네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 게임사가 이게 <웃음> 저희의 기술입니다 아어딱 보여주는 씬이지 이게 저희의 그래픽 기술이에요 옆에 있는 발이 있지 저게 마지막 전투 때 부숴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구한다 말 사이로? 원래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거야 잠시만요 아니 이거 맞나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 이게 호구 같은가? 이게 바로 호구 같은가? 진짜 다들 이 악물고 모른척 하네 나 마법 엄청 쓰고 있는 연속 i 보이 a 아무도 신 i 을안 e r e t a n t i m a at h y n o t o d I 그러니까 막 오로 놓고 얼려 놓고 그러는 거. 아니, 오로. 아, 오로? <웃음> <웃음> 뭐 어쨌든 잡으로 와야지, Prefessor 내 말을. y o need e s p e m s e e Of course. You will enjoy Mr. o l i v a n d 아, 올리브한 아저씨네. What you will do with w a n of your own? You should be a <웃음> 어 근데 저 지팡이도 어울리는 걸로 그지 않을까? 원래 지팡이 아, 라 우리는 엄청 비싼 딱 송나무! 제일 비싼 거! 피닉스 깃털로 만들어 어 여기다 u soon. Oh, that's it.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자 a t s w r 자 오, 세련담자색 모자. 어, 저거 무슨 장식품? 약간 아이템 같은 건가? 뭔가. 에이, 아, 요거 사용하기 하면 이제 사람이 오는 거 음. <끝> 반응했어 먼저 I'll be right with <웃음> <웃음> <끝> 아, 예. 어? you. 리 이러니. Um, 어, 하라고 준 제르볼드. o k 볼드 게르볼드 맞나? <웃음> 저 상자가 다 지금 어, 다다 다. 다, 다, 어... 다, 다, 다, 다, 다 어... 지팡이들이 다 저게 없어요 well, 그러니까 막비성품이 없을 것 같아 일정한 게 아니라 그그 정상품이 그 아니. 그그 아니고 그그그 아니. 아니. 다 나무가 다어고 왜냐면 나무가 다 다른데, 다르고 이제 나무를 다 깎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나무에 그막 이렇게 씌우는 사람도 있고 나그말 너무 웃겼어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나무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짐을 꾸렸을 거라고 어 나무랑 심에 특성 있어. 어 강력한 심. t e a 치 half inches. 그 저것도 다 성격이 다 있어. 까뭐 그러니까 강력하다 이러면 단단하다 이 아기도 성격 좀 단단하고, 만약에 나무가 좀 유들유들하다 그러면은 좀. 뭐가 well, 근데 좋아 보여. 딱 봐도. 어안 맞네. h o o d Once more, come on. Really, swish it. 원래 그런거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안맞는거야 이런 게. 아 해리포터도 원래 처음에 해리포터 아, 아빠거랑 비슷한걸 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엄마랑 비슷한걸 또 줬는데 저렇게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No, n you 이러면서 볼트보트 거랑 비슷한 걸준 거야. 음. 딱두개연결돼서 어. 어. 어. e s 거기가 맞는 거야? 어어. 어. 그 갑자기 r r wood, 13 n inches, dragon heart string. 용의 심금. Let's give this one a try. 용의 뭐? 용의 심금을 써. 대 역시 우리는 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 이거. looks like it's back to the shelf again. 는데 어, 저거. e 는팀 같은데. Uh, this is proving to be trickier than I had anticipated. 어 아, 아니 am... 저기 미래 볼드트 <웃음> 여기 볼드모트 <웃음> 설마 그런 스토리 아니야? 진짜 우리가 볼드트였던 거야. <웃음> 어 저거 되게 <웃음> 난저 <웃음> 밑에 큰거 말했어. Think you might be the one. <웃음> 이해 걸더 보는 줄 알았지. Take it. 어 이렇게하면서 어? 어? 저거를 고를 수 있네. 음 지팡이 종류 포도나무. 아니 뭐. 나 저거 저거 저거 이게 다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가? 이건 정해진 아니야, 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게 완성 모습이고 봐봐. 아, 완성 이게 모습. 완성 모습. 그럼 아 여기서부터 그러네. 고르는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것도 다 고를 수 있네 변형. 이건 뭔데? 색깔 색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겉에. 겉에 겉에 색깔 느낌. 색깔 아, 어 겉에 와. 느낌 아, 아 이런 것도 있어 모양 자체가 어 이런 거어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네. 이, 이, 이런 이거 변형도 거. 한번 볼까? 하얀 거, 어, 네. 거. 어, 하얀 거 이거 어, 거. 그대로 가자 어 포도나무도 있고 이거 다 고르자 우리 오케이 c u r i o 참나무 없어. 짙은 어, 참나무. 석참나무 아니야. 짙은 참나무 없어? 딱총딱총 how intriguing. 참... 너도 밤나무? 우리 뭘로 할까? 아카시아 나무? 여기 제일 끝에서 curious indeed. 월계수도 있네. <웃음> 음. 주목나무? 딱총나무, 어. 딱초나무, 근데 딱총나무가 제일 저거긴 한데 이게. 근본? 어 아니, 이제 딱총나무가 제일 좋은 아, 그래? 그럼 딱총나무 가야지 어, 왼쪽 어. 주... 어. 길이? 딱총나무가 음. 이제 그... 교수... 에이, 그래. 존나 길이 <웃음> 길이 제일 길어, 길어. 어. 길이 제 길이 무조건 길게 어 유연정? 아, 주목이 볼트모트 거래 어쩐지 난 주목이 땡기더라고 딱총나무 너무 메이저피기래 야, 주목이? 어 주목? 주목? 여기 제일 끝에거 끝으로 가 How 이거 해야지 그러면 구부러지지 않음 구부러지지 않아 아니 제일 않아. 긴데? 어 제일 길고 구부러지지 않아 아니 화면 그냥 쫙 봐봐 일단은 밑으로 가면은 흐물거림 아니야? 슬라임 물이 <웃음> 어채찍같은 이런것도 있다 꽤잘 구부러지면 안돼 안돼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방법이란 채찍같음 우리 게딱딱한거 중요한건 하나 더있어 한개 더있어 이거 막용 침장 이런 거 같은데. 약간. 어 맞아. 불사조깃털. 아 진짜 메이저로 가버리네. 맞잖아. <웃음> 불사조털 그러면 딱 이거 입. 응. 아 그래. 응. 아닉스 응. 이걸로 갈게요. 어, 이걸로. 이걸로 전체 모습 한번 보자. 오. 오. 됐다. 이거지. 어 이거야. 가자. X 와우. Wow. 이미 볼드모트가 된거같아 어. 같애.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볼드모트가 된 d 같아 o n t k a t a n don't know what I n don't know what I think. I d a t t h don't k n o I a t The right wand will learn from you Just as you learn from it I mean, t s tryout mm. Of course And a phoenix feather core is terribly selective This will be an 맞아. excellent match indeed 어, And the bond between you 맞아. and your wand should only grow stronger Do not be surprised to s h w a n d s ability to perceive your intentions particularly in a moment of need That sounds wonderful, Mr. Ollivander I'll let you get to it Do come and see me again if ever I can be of further assistance. 아,